일상의 무료함과 건조함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나요? TV에서 멋진 여행지의 풍경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손에서 놓으려니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여러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요? 24세 성현도 당신과 같은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25성현은 전 재산이 400만원을 들고 난생 첫 배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국을 떠난 날은 500일이 훌쩍 넘었고 발도장을 찍은 곳도 50여개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나이를 먹어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성현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떠나다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싶어 기회를 만들어서 떠나기도 했다. 떠날 기회를 만들 수 없을 때 마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행기를 손에 잡고 다른 이들을 여행에 무임승차했다. 나와 비슷한 갈망으로 이 책을 편 당신에게 나의 감성을 터치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공감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여기 성현이 쓰고 그대가 읽었으면 하는 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소중한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떠나고 싶은 그대에게 성현 쓰고 그대 읽다.